이거 보이시죠? 짠. 이거 어디서 쓰면 좋냐면 스키장 갔을 때 그리고 골프장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요즘에, 그런 데서 네. 쓰기 딱 좋고 네. 그리고 네. 요즘에 젊은 음. 사람들도 골프장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햇빛도 네. 엄청 센데또이 머리까지 계속 바뀌는데 이거 이렇게 덮여 있으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딱 머리 딱 풀렀을 때 저처럼 네. 목덜미부터 이렇게 딱 내려갔을 때 불편할 네. 수 있어요. 왜냐면 겨울에 옷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두꺼워지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머리를 딱 묶고 싶은데 묶으면 네. 모자 썼을 때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위에 딱 뚫려 있고요. 네. 머리 딱 묶었을 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어 지금 딱 썼는데도 너무 예쁘죠. 귀엽게도 연출 가능하고 머리 돌리기도 가능해요. 어 머리. <웃음> 어한번더 보여줄래요? <웃음> 어, 이렇게 <웃음> 가능한데 색상도 저희 네어 네. 재고 있대요, 있대요, 재고 있대요. 네 <웃음> 있대요, 다행이다. 이색 원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색상무있대요오이대 어, 다행이다. 너무 다행. 또 이거 품절된 줄 알았는데. 어, 품절된 줄 알고 뺀줄 알았는데, 이대요 네. 하번 음. 단발에도 어떨지 그러니까 느낌인지. 제가 그래서 써보려고요. 너무 요거 제거 바로 파악한 순간부터 내가 써보려고 어? 나는 단발이 어떤 느낌일지 어? 모르겠어. 단발이 나... 훨씬 이쁜데요? 그래? 저 보고 싶어요. 요거 로딩 진짜. 좀만 빨랐으면 좋겠어. 요 <웃음> <웃음> 좀만 빨랐으면 좋겠어요. 음. 와, 진짜. 아, 잠깐만요. 한번 봐보세요. 봐 기다려보세요. <목소리> 지금 쓰고 계세요. 저희도 네. 보고 있어요. 제가 쓰는 모습을 보고 있어. 오오오! 와, 이쁘네. 귀여워, 귀여워. <목소리> 너무 이쁜데요? 그쵸, 그쵸. 오, <목소리> 너무 귀엽죠. 요거 자, 요기 딱 들어가 있는 네. 이니트의 요, 그 뭐랄까, 디자인까지. 네. 너무 이쁘게 빠졌고요. 네, 그리고 네. 뭐... 눈이랑 이 색상이 되게 잘어울리잖아요 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어, 너무 이쁜데? 그쵸? 어, 저 지금 그리고 위에 뚫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 머리에 숨구멍숨쉴수 <웃음> 있어 위에도 숨쉴수 있고 또요런게 스타일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네, 토플 어, 어. 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귀엽다 예, <웃음> <웃음> 이렇게 지금 모기 친구도 보고 싶어 가지고 놀러 왔나 봐요 맞아요, 아 모기를 물리친 거였어요 이상한 짓한게 아니라 <웃음> 아 이거 근데 네. 반반에는 어 키니 가 궁금했는데 어, 저도 궁금했는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위로 써도 저 이렇게 네.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위로 써도 괜찮네 나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아니, 있는 귀여운 느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머리를안묶고 쓰시는 거요 네. 여기가 어떻게 아, 나저 몰라요 저 무슨 상황인지 몰라 되게 귀여워 이렇게 살짝 딱 빼서 이렇게 머리 묶는 것 같아요? 물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거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거 말고 저기 여기 머리가 좀 뚫려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거 골프장 갔을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스키장 잘... 이제 곧갈 때도 네. 머리 딱 지금 묶으셨잖아요 요거 하고 보드 타면 너무 이뻐요음 <웃음> 잠시만요 또 어머 어머 혜인이님이 지금 뒤집어 썼어요. <웃음> 왜 그런지 아세요? 안감도 너무 잘돼 있어서 어, <웃음> 이게 안감 겉감 어 너무 잘돼 있으니까 뒤집어 었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몰랐어 <웃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도 몰랐어. 나 뒤집어 쓴지 몰랐어. 근데 뒤집어 썼는데도 마감 처리 얼마나 잘했으면 뒤집어 었요 여러분. 이 겉에가 음. 좀 더러워졌다 뒤집어 쓰셔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네. 저 이렇게 되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쵸. 마감 처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뒤집어 네. 써도 진짜 될 정도로 뭐야 네. 근데 이게 노린 거 같아 혼자 <웃음> 방금말하려고 <방송 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네. <웃음> 쓸수 있는 거네 그래서 밴드 모자는 골프 네. 칠때 너무 좋을 것 같고 랜딩 나가서 쓰면 이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 라운딩 라운딩 어 라운딩, 라운딩. 나갔었으면 너무 이쁘죠 요즘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블랙앤 화이트로 딱 신고 네. 거기에다가 딱 슈즈도 되게 블랙이나 화이트로 맞춘 어, 다음에 네네네. 양말 신고요 거기다 이런 밴딩 음. 딱 쓰거든요 네 근데 니트 소재로 된거 쓰시면 따뜻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밑보이는 느낌 하나도 없고요 음. 또 세련됐고요 귀엽고 이뻐요 네. 색감도 어 옆에 보시면 음. 다섯 가지 네,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쓰셨을 때 너무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머리까지 딱 묶어주면 네. 여성미 뿜뿜입니다. 완전. 음.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잘 만들었어. 그쵸. 그리고 돌려서 써도 <웃음> 안에 그냥 팩만 딱 잘라 버리세요. 그러면 <웃음> 돌려서 써도 진짜 괜찮을 정도고. 그렇왜냐면면 어. 그걸 오래 쓸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덜어진 이제 뒷면도 쓰고 이렇게 뒤집어서 음. 써도 맞아, 모르기 맞아. 때문에. 그리고 저희 울 소재잖아요. 네, 네. 음. 대부분 또울 소재 들어가 있으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진짜 착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게 네. 가격도 낮췄어요 진짜 가격이... 네. 무가짝이 좀... 가격이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울이 들어가면 원래 가격이 네네네. 높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할인 쳐버렸어요 <웃음> <웃음> 어, 쳐버려. 목덜미 쳐버리듯이 쳐버렸어요 네네. 음.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네. 지금 썼을 때도 색감 너무 이쁘거든요? 네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보실 면도 여러분 어, 귀여워요 뒤집어.